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사 사무실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를 살펴보면 1항에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 각호에 모두에 해당하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제6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본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이 바로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1호를 살펴보면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2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대통령 영으로 정하는 직종이 어떤 직종인지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에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용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 라고 해서 명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2호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는 아래 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27종의 건설기계에 해당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도 특히 덤프트럭은 12톤 이상인 경우만 건설기계관리법에 해당이 된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첫번째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 두번째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세번째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세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절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사망의 사업주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거나 제공받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입이직 신고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파랑을 살펴보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 말하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면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 1항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를 직접 운전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월 보수액이 2254,040원으로 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보수월액을 일평균 임금으로 하게 되면 75,134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를 산정을 할때 일평균 임금 곱하기 일수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설기계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로무카페를 통해서 질문 올려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장 전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